와 이거 무슨 부산같다 요 <웃음> 진짜 아.. 어떠세요? 말해 뭐해요 비가왔렇게 던졌지? 가자 페퍼 어 가자, 가자. 야 대박 아이거다 아직 어나 아직 어 하지려면 안 끝나니까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이 이리 와. 이리. 아이 어디 가야? 우 어디 가야? <목소리> <목소리> 고생하셨어요 어 너무 신기하다 진짜 아왜 <웃음> <웃음> 이런걸 여기다 두셔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가실 때 그냥 물한 백만 사갖고 가는데요 아 네네네 호주터널 터널이네요 터널 <웃음> <웃음> 옆에 이렇게 있는 데가 너무 신기해 나는. 이, 이 돌들이 옆에 <웃음> 다 자기 자리 있는 거야 a i w i a t you could turn it o 언니 오래. 언니 같이 가자. 이리 이리 와. 어서 같이 가줄게 나 온다고 얘기 듣긴 했는데. 얘네들 그. 또 이거 무슨 야생이냐? <웃음> 와, 오, 아, 오, 봐봐 봐봐. 봐봐. 옆으로 봐 옆으로 막올라가다 와, 와, 오. 오, 귀여워. 와. 어머, 어디까지 올라가있네 우와. 째려보고 있다니까? 진짜? 페퍼 너봐 가지고 그렇대봐 봐. 제제제늘는 거요. 제 와이런데 너무 좋아나. 대박. 대박 야, 여기도 아. 대박이야. 도로가 이제 6m 도로 확장한다고. 박 원래 이 길로 가 아, 바다뷰가 거의 지금 <웃음> 이탈이탈리아거든요 지금 거의 지금 오면서 진짜 감탄했거든요 진짜 경치가 좋아요 하늘 떠 옷을 예쁘네 물 먹고 싶지? 햄표 물 마셔 물 마셔 어물마실라네어물 먹을라 그런다 물 먹을라 그럼 햄표 주셔도 물먹어 옳지 다음에 내할게 누가 보이겠네. 원래 이방 우리가 그리는데사장이